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커즈 콜라보 공개 영상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중 여러분들 반응 체크하기 위해서 입고 왔는데 댓글 반응이 좋더라고요 으구 우리 구독자님들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번 S&S 시즌 스토커즈 첫 콜라보는 밈더월드롭과 함께합니다 스토커즈 콜라보는 아직까지 저희가 먼저 제안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S&S 시즌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제품을 가장 잘 만들 것 같은 브랜드가 바로 밈더월드롭이었습니다자 그럼 저희 이번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자, 저희 콜라보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리버시블 롱슬리브 그 맨쯤에는 뭔가 주...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롱슬리브 하나 단품으로 입었을 때 뭔가 후질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리버시블 새로운 기술은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 콜라보 제품으로 같이 재밌게 그런 거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죠. 근데 리버시블이 시장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왜요? 하나를 그냥 만들면 하나를 제작해서 끝내면 되는데 리버시블 자체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티셔츠 두 장을 만드는 가격보다 리버시블 한벌 만드는 게더 비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 건데 <웃음> 콜라보잖아요 뭔가 재미 없잖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콜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해봐야죠 해봐야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응. 테스트를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원단도 찾아야 되고 그 원단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괜찮은지 테스트도 봐야 되고 일단은 원단 셀렉을 아우 이렇게 다운돼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 아자아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벌써 어정이긴 한데. 진행하면 항상 배우는 점이 많은데 이번 콜라보는 만듦새도 중요하지만 원단 셀릭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겹쳐지는 두 원단감의 두께감 차이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두 원단감의 컬러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동일한 원단을 활용해줘야 어느 한쪽이 우는 현상도 없고 뭐축 처지는 현상도 없고 사고 없이 제품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도 스토커즈도 직접 발로 동네면 원단 시장을 뛰어댕겼죠. 원하는 느낌의 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제가 리버시블이기 때문에 두 겹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살에 닿는 느낌이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촉촉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제가 셀렉한 원단을 사용해봤습니다 망했쥬? <웃음> 조졌는데? <웃음> 어디서부터 손을 볼까요? 계속 쳐지다 원피스 될것 같은데요 <웃음> 이게 패턴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원단 물성 때문에 이건 엎어야 돼. <웃음> 일단 티셔츠두장 만드는 게 낫지. <웃음> 안 돼요. 얇은 건 서울던. 좋은데 얇은 물성이 이렇게 되면은 흘러버리니까 흐르면은 사실 이게 입으면 입을 수 없겠. 넥도 패턴에서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넥도 이만큼은 잡아야 될것 같은데 패턴의 뭐, 문제가 아니고 원단을, 원단을 일단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너무 몸을 타서 근데 좀 리버시브인데 또 따로 놓으니까 맞아 이게 이렇게 한쪽이 처지고 한쪽이 안 처지고 이러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얘를 아예 후라시 시켜서 후라시가 옷을 두 벌을 만들어서 여기 <웃음> 소매랑 넥에서만 맞춘 다음에 옷이 두 벌이 그냥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만드기 훨씬 어려운데 근데 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입었을 때더이쁠것 같아 두 겹이 따로 놓으니까 그 레이어드 된 느낌 확실히 날거 같고 뒤집어 입었을 때도 그렇고 이거보다 좀 두꺼운 원단으로 가야겠지? 요.. 요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이건 너무 얕아서 터치감은 좋은데 두께는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있어 일단 이건 조졌고 샘플을 <웃음> <웃음> 조졌쭉 원단을 바꿔서 샘플을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예스 예스 배송 늘어졌어 촉촉함을 위해서 모달, 레이온 이런 쪽 원단을 좀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찌툭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몸매 라인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지. 막십부금을 떠나서 이거 그냥 I can see you. <웃음> 이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 콜라보 제품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입어주신다 하면 이왕 옷을 입는 거 운동을 안 했어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준 것 마냥 체형 보안을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코튼이 들어간 어느 정도 각이 서주는 원단을 쓰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셔서 그걸로 테스트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콜라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입었을 땐 무겁지 않지 않아요? 아, 근데 피팅감 자체는 지금 나도 너무 좋은데 이게, 이게 들었을 때묵지거다이 아우터 느낌으로 피팅 두께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두께감이 S 시즌 출시할 건데 좀 두껍지 않나 또 한국엔 또 갑자기 더워지고 원단은 좀더 얇은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10수끼리 묶은 거니까 그럼 이거보다 좀더 얇은 걸로 근데 확실히 스트라이프 들어간 게 봤을 때 임팩트가 좀 좋지 않아확 눈에 띄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예쁘지 않아요? <웃음> 아 이거는 내 원피컬 진짜로? 나도 이건 꼭 해야 될것 같아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거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도 얘가 지금 네이비 스트라이프니까 기본 컬러를 네이비로 가는 게 어떤지 클래식한 거 그러면 남자는 핑크다는? 이거도 합시다 가자 핑크까지 핑크까지 합시다 그럼 혹시 피팅하셨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피팅감 너무 이렇게 예뻤는데, 이게툭 떨어지고 조금 여유로워야 예쁠 것 같아서, 이건 좀 전문가님께 맡겨볼까 해요. 그럼 저희가 보통 스몰 미디움라지로 1, 2, 3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중간중간을 1, 2 대신 에 1.5, 2하고 3 대신 2.5로 조금 큰 사이즈로 탁 떨어지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점, 너무 점, 좋아요. 이렇게 전문가님께 이렇게 맡겨보도록 하 <웃음> <웃음> 자이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만족스러운 파이널 샘플이 나왔습니다 왜 시중에 리버시블 제품이 많이 없는지 알게 되는 저도 이제 또 하나를 깨우쳐가는 고란 콜라보였네요 티셔츠 두 장을 만드는 게 요거 하나 만드는 것보다 싸다니 그럼 어쩌겠어 이게 더 이쁜걸 여러분 이쁜 게 최고지 자 그럼 빨리 저희 완성된 콜라보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님더 월드롭과 함께한 콜라보 제품은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됩니다 담백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이비 올봄 남자는 핑크다 그리고 유니크한 컬러 배합의 차콜 빈티지 블루 사실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여러분 댁에서 많이들 입으시는 팬츠들을 고려해서 선택한 컬러이니까 입으시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사머 시즌 다가올수록 트렌드 컬러로 많이 보여진 블루 컬러를 너무 피부톤 타지 않도록 그리고 레트로한 무드 반영되도록 빈티지한 블루 컬러로 골라봤어요 레트로한 무드가 풍기게끔 차콜 적인 블루 컬러 넥라인을 포인트로 주고 소매를 걷었을 때 블루가 포인트 되게끔 잡아준 요 면은 개인적으로 아네까지 캐주얼 힙한 룩을 좋아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드인데요. 블루 컬러면은 그냥 컬러감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는데 소매를 걷어 올려주면 이게 또 작은 디테일이 기분이 좋거든요. 컬러 포인트로 시선을 확 잡고 싶다면 요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콜라보 키미의 베스트 픽은 바로 요 컬러입니다. 네이비 네이비 스트라이프는 그래도 에센 시즌 클래식한 컬러의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너무 굵지 않은 스트라이프로 너무 영한 느낌 도 아니고 좀더 클래식하게 이때 넥라인과 소매를 걷어주셨을 때 생기는 솔리드 네이비 디테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지만 심심하지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네이비 단색 용 슬리빙인가? 깔끔한 스타일이네? 했다가 이걸 소매를 딱막 걷어주면 스트라이프 원단이 깔끔 너무 귀엽잖아 큰크앤 핑크 스트라이프는 올봄 남자는 핑크다를 외치던 제 소원 성취 제품이랄까요? 핑크 입문하실 분들께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톤 다운된 파스텔 핑크 컬러감으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풍기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프 쪽에선 넥라인과 소매를 걷어주었을 때 생기는 솔리드 핑크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주고 반대로 뒤집어서 입어주면 깔끔한 핑크 티셔츠에 소매 쪽을 딱 뒤집어주면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생겨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커플룩으로 많이들 고려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 커플룩으로 맞는 게 아니지만 도대 막상 입혀놓으니 예쁘다 절대 부럽지 않아 그래도 저는 블루요 네 저는 블루요 빈티지 블루요 s u c k 자 저희 스토커즈 밈저 월드롭 콜라보 롱슬리브는 3월 23일 밈저 월드롭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콜라보 제품은 판매 당일인 23일 목요일 좀더 자세하게 제품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모델들이 사이즈 피팅감 보여드리고 다양한 코디들도 준비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판매 당일 특별 할인가로 라이브 방송 진행될 예정이니 라이브 때 구매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콜라보는 추가적인 생산 예정이 없는 이벤트성 콜라보예요 스토커즈 콜라보로 옷을 입으실 때 즐거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차 영차 예쁘게 제품 만들 어습니다 안녕!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뭔가 커플로 입을 것 같지 않냐? 아, 커플템으로 만든 건 아닌데 아, 근데 또 커플로 입으면 예쁘더라. 난 언제 입어보냐?